나는 제일 먼저 이쪽으로 가주셔야 돼요. 오케이. 이쪽. 뜯고.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오케이 이쪽이죠. 이쪽. 아나 수호 수호 수호 수호, 수호. 이구스 파이. 아 시체 지켜 시체 지킬게. 양쪽에서 양쪽에서. 여기 어, 지켜.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지킬게. 거기 위에 지켜 위에. 위에 오는 거 썰어. 키크를 몇 초야? 몇 초? 지켜 지켜. 또 흥내쟁이죠. 지킬게요 시체. 아 여기 숨어 있다가 오케이 몇 초야 나1 1초 거기 지켜 아까 <웃음> 뭐가 이래 가지고 어었구 대머리가 <웃음>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오두막이 왜 냉장고인데 오두막이 왜 냉장고인데 그런데 지금 대머리 수리 있아가야돼어 대머리 수리 찾아야 될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머리 수리 제일 처음 에 있다고 한 사람이 대머리 수리 같아 전 전데 아 그럼, 그럼, 네, 그럼, 네, 그럼 네, 패스할게 네. 어 그럼 패스할게 <웃음> 나이스 아 이거 오두막에 숨어 오두막에 숨어 아까처럼 이제 시체 쪽에서 양쪽에서 시키면 돼어 판단님이 한국하고 제가 위쪽에 있을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거 기다리 기다려 냉각수 터트리는 사람 더블킬 오케이? 킥쿨 됐지 아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에서 문 닫기 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문 닫으면 못 들어오거든요. 변명을 써온 거야. 판단님이 오토막 안에 계셨거든요. 미션 어정도 왔죠? 혹시 보신 분? 미션 게이지 불사부 돼 있으면 할만하거든. 손골비 없어서 이거 건띠에도 안 돼. 어 뭐야 건띠 누가 했어? 미션 많이 남아가지고 천천히 해야 돼 이거. 투표만 안 달리면 되거든. 법원 지킬게요 법원. 법원만 지키면 돼. 문 닫기까지 있죠? 문 닫기에서 이 킬은 무조건 할수 있어서. 버건치킬게요 여기서 한명 썰고 문 닫기 하면 돼요. 시체 많이 남아가지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. 건물은 되게 안쪽이 유리합니다. 밖에는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러 오는데, 딱 그럼 그때 썰면 돼서 시체를 문으로닫는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 내면이기 때문에 많이 네, 닦아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빗나서 빗나서 나서 빗나서 빗려서서빗려서 빗나서 빗나서 빗나서 빗나 아,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됐는데. 유튜브에서 본그 장면인 것 같아요. 일단 지키고 문닫고 지키고. 내가 해볼 만해. 도도새 있어서. 나 우리 맞아. 우리 맞는데. 야, 나 찍어. 내가 찍어.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? 무슨 왜, 일이야? 왜 갑자기 왜 변심을 한 거야, 갑자기? 뭐야? 킨이 도도새야. 아. 와. 와, 이거 뭐 하는 아, 짓이야? 빨리. 아니. 아... 뭐 하는 짓이야? 아, 잘못하다 도도승 아. 짚뻔 아, 했는데. 아, 진짜. 아깝다. 아, 경찰서 썰어야 되는데. 아이왔어아 도도이 어요스파이였어 스파이. 내가 찍었어 도도세 아. <웃음>